고덕이들고덕이들 안녕! 안녕! 세상은 넓고 덕후는 많다! 정말 많은 장르와 분야에 홀릭한 덕후가 많다! 이런 수많은 덕후 중에서도 오늘 진짜 특별한 분을 모셨어 이 패션! 이 패션부터가 장난이 아니야! <웃음> 이 로봇 애니메이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온갖 희귀 피규어를 모으는 콜렉터!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! 이제는 홀릭하다 못해 아예 예술로 승화시킨 아리스트, 아리스트 아니야! 바로 팝 R.O.S.D 찰스 장쌤을 모시겠습니다! <웃음> 아이고, 반갑습니다. 눈부셔요! <웃음> 아, 나 진짜! <웃음> 어, 잠깐만, 이거 이 옷부터 설명해 주시나요? <웃음> 제가 그... 이렇게. 원색을 워낙 좋아해요. 아, 그리고 또그 아, 중에서도 아, 제가 네. 레드를 좋아해서 아 정열적인 예, 거또 색이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아. 제가 좀 몸이 차기 때문에 <웃음> <그래서> 빨간색 <웃음> 이렇게 입으면 몸이 좀 따뜻해지고 어, 혹시 뭐. 복쪽 이런 거막 머리 미우고 이런 거 약간 신경 쓰시죠? 뭐 그렇게 까지는 아니지만 아, 네. 빨간색을 워낙 좋아합니다. 아, 일단 자기소개를 자기 먼저 <웃음> 들어보겠습니다. 아, 예, 네.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. 어, 팝 아티스트 찰스장입니다. 뭐. 끝.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까 팝 아트라고 했는데 음. 팝 아트가 어떤 건가요? 네. 어 쉽게 그 말씀드리면 그 엔디 그월 들어보셨죠? 앤디월그 음. 마릴린 먼로라든가 흔히 누구나 알고 있는 대상. 음. 그래서 코카콜라라든가 음. 음, 아니면 뭐 캔벨 수프, 음. 캠벨 수프를 그, 그 당시에 서민들이 많이 먹었대요. 캠베리스프라든가 엘비스 프레슬리 아유. 이런 유명인들을 또 작품의 소재로 모티브로 삼아서 아유. 그 작품으로 풀어서 대중과 굉장히 친밀하게 호흡을 하는 예술이 음. 팝아트입니다. 어, 그러면 팝아트를 하게 된 계기라든지 팝아트 작업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음. 좀 얘기해 줄수 있나요? 원래 이제 만화 같은 거 좋아했는데 대학교 가서 뭐 사실 기존에 배운 게좀 재미가 없었어요. 음. 그래서 밖으로 막뛰쳐나가고 그래피티를 하는 작가들 제가 따라다녔어요. 아. 그런데 이제 갭티의 영향다르셨구나 영향도 받고 저도 그 당시 뭐 그래피티도 하고 그 작가들이랑 교류하고 그래서 뭐 미국의 유명한 뭐 바스키아. 장미셸 바스키아라는 작가라든가 뭐 키스 해딩이라는 낙서를 그리는 작가들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그, 밖에서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. 어. 벽에다가 음. 막 예. 그렇죠. 막 스프레이 낙서하고 몰래 이렇게 도망가기도 하고 보드도 타고 여자도 꼬시고 음. 강 밑에서 여자랑 맥주도 마시고 근데 수, 제가 숙기가 많아.. 없어가지고 아그냥 예, 이렇게 그림만 그리고 아, 예, 렇이 없는 찰스장 선생님 예. <웃음> 이렇게 오렌지 핏 <웃음> 슈트를 입고 어, 또 보면은 여기 되게 많잖아 이거 다옷바꿔예 <웃음>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수집도 하시나요? 예 장난감을 좋아해서 음. 어릴 적에 사실 저 요즘 부유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어, 장난감들을 가지고. 갖고 싶었지만 이거 어릴 때산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부유하지 못했다면서 어릴 때 <웃음> 너무 어릴 <때> 때산거 <웃음> <것> 같은 <웃음> 어. 느낌인데. 왜든 <웃음> 나이 들어서 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 이걸 또 구하러 다니신 거예요? 뭐 조금 찾으러도 다니고 음. 이제 뭐 그런 동호회 분들 통해서 이제 구매하기도 하고 오래된 거를 구하, 이렇게 일부러 구매를 하신 거죠? 그렇죠. 그때 이제 기억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뭐 솔라 1, 2, 3 이런 만화영화도 보면 어렸을 적에 이게 극장이 이제 상영이 됐어요. 예. 근데 그때는 뭐 맹목적으로 좋아했죠. 근데 커서 보니까 사실은 이 캐릭터들이 한국에서의 순수 창작 캐릭터가 아닌 좀 카피를 해서 변형한 이런 캐릭터들이 또 있었죠. 음 그런 걸또 알게 되고 하면서 다시 읽어내서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수집, 수집도 하게 되고 근데 또 재밌는 점이 음. 이거, 이게 그당시엔 카피를 해서 만든 그런 디자인과 애니메이션이었잖아요. 음. 신기하게 지금은 전 세계 컬렉터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. 음. 왜냐면 어, 그 당시에는 이런 또막 믹스를 해서 막 만들고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. 음. 지금 오히려 이런 게더 귀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레어템. 음. 저번에 그 지난 작품 시즌에 음, 저희가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했었거든요. 또 제가 또 하나 이걸 그냥 단순히 그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요. 제작업의 모티브로 활용하고 을 있습니다. 이걸로 또팝 아트를 하시기 위해서. 예. 뒤에 작품. 이것도 다 그리신 거예요? 아 그렇죠. 예, 제가 예. 그 이런 제이 로봇에 서 영향을 받아서. 인한건줄 아는. 아 이거는 이제 프린트된 작품이고요. 이걸 아또 이제. <웃음> 그 캔버스에 제가 다시 작업을 합니다. 아.. 이렇게. 이걸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전시도 하고 이제 뭐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. 뒤에 있는 것들은 디자인은다 직접 하신게 맞는 거죠? 네. 뭐 기존에 아, 있는 아, 로봇들을 이제 패러디해서 제가 새로운 색채랑 새로운 느낌을 이제 빨간색이 안 되는 네요 그러니까. 다빨간색 엄청 화려요 네. 빨간색도 좋아하고 뭐 노란색도 좋아하고 네. 원색을 워낙 좋아합니다. 그리고 예전에 보시면 그 로봇들이 가진 색상들이 워낙 그 원색적인 색상들이 많았어 요 음, 맞아 맞아 파란색, 항상 빨간색, 노란색. 빨간색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파란색 확그 튀는 그색 눈을 끌어야 니까그 음. 현재 나온 로봇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심플해요 머리가 좀 크기도 하고 머리가 크.. 네. 머리가 좀 크기도 하고 그렇다고 네. 하네요 좀 단순한 그런 매력이 있고 예전에도 보면 우레용이라고 우레매가 잘 되니까 그걸 약간 또 패러디 변형해가지고 우레용이라고 또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또 재밌는 것 같아요. 음... 그냥 딱그 원작 이 있지만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 또 새로운 콜라. 뭔가를 그죠? 콜라보레이션되는 거죠. 어, 제가 또 기업들과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어... 이제 그런 제품들도 만들고요. 네, 그래서 음.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런 좋은 로봇들의 영감 을 받아서 그 옴블랑 향수가 있어요. 옴블랑. <웃음> 그 레전드 시리즈 향수에 제가 이제 또 패키지를 디자인했었어요. 아 진짜요? 네, 네. 남자 향수예요? 그쵸. 레전드. 남자 향수. 그몽블랑 향수 살수 있어요? 구하면? 할아판이가다 팔리지 않았을까? 뭐. 어나 나 보고 싶다. 또 검색하시면 또 나올 거예요. 아 대박. 음. 제가 이 로봇 시리즈로 또 영향, 제가 로봇에 영향을 받아서 그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. 네. 그 아이돌 그룹 빅스. 빅스 빅스. 빅스, 빅스 아시죠? 네. 그래서... 빅스 1집 <웃음> 네. 앨범 때 보면 슈퍼히어로라는 컨셉에 네. 제가 로봇을 디자인해 줬어요. 로빅이라고 지금도 같이 그 빅스의 멤버로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 가상 아, 멤버. 진짜? 아 진짜요? 대박이다. 1집 앨범 보시면 이제 제가 디자인한 그로봇이 있어요. 어, 근데 되게 다양하게 활동을 네, 하시네요. 또 제가 이제 전시장에서 전시를 해요, 작품을. 근데 한 번은 어린아이가 그, 전시장에 왔었어요. 오, 오 네네. 몇 살? 몇 살? 한 초등학교 네, 저학년? 음, 한 1, 2학년 정도 되는데 제가 마징가제트, 아, 만, 태권보이를 그린 작품이 있었거든요? 그래서 그 작품을 보더니 안 가고 계속 거기 서 있더라고요. 그러더니 엄마한테 이제 사달라고. 근데 그, 그래도 사이즈가 한이 정도 됐는데 그래도 가격이 그 당시 한 칠십만 원 정도 했는데 비싼 게 아닌데 칠십만 원 애한테 <웃음> 비싼 애한테는, 애한테는 어. 근데 엄, 아이가 이제 엄마가 안 된다 비싸서 음.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더라고 안가머 가고 갖고 싶어서 네, 그래서 결국 어머니께서 또 할부로 샀어요? 음. 관심이 많은 애들이 있나 보다. 야, 이제 그러니까. 남다르다. 음. 어린 아이들은 특히 남자 아이들은 그 본능적으로 음. 그 로봇을 이렇게 좋아하는 그탑재돼 있는 것같아왜남자 로봇 좋아해? 난 인형을 좋아하지? 네. 네. 왜 그러지? 이상해 난 로봇 좋아했는데 자유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건가? 난 로봇 되고 싶었는데 그어렸을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? 로봇 <웃음> 좋아해? <웃음> 미안 네말안 들었다 <웃음> 네. 저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들이 그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음. 저 또한 그랬었고 그래서 음. 만화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사실 사랑을 배우고 우정을 배우고. 어 그렇게... 슬퍼 얘또올라아 <웃음> 어, 어떡해. 그리고 예 이걸 제가 이제 많이 또 가지고 놀아요. <웃음> 자뭐 <주모>, 발사 뾰. <웃음> 그 고퀄리티의 제품을. 근데 왜 칼이 날 같지 안에 있었는데? 이제 꺼내서 누가 좀 이렇게 갖고 놀았나 보죠 비닐이 있는데? 아 비닐 제가 씹는 거예요. 아 <웃음> <웃음> 가시죠 전시장. <웃음> 가시죠. <웃음> <가까>? <웃음>